홍성빈 인턴 기자 배우 체리미 가오츠치와의 이혼 설로주. 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전 남편 이승환과의 이혼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. 중국 신화연예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체리미 SNS에 이보 계정의 글을 대부분 삭제하고 팔로우를 전부 끊었다. 고 지적했다. 한 관계자는 체림과 가오츠치가 지난해 말 이미 이혼했다는 사실을 폭로했다고 밝혔다. 체림, 가오츠치 부부는 한중 배우 커플로 열애해서 결혼. 가지 양국 누리꾼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. 두 사람은 중국 드라마 이시가문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어 지난 2014년 10월 결혼식을 올리며 부, 부가 됐다. 2017년 12월에는 두 사람 사이의 아들이 태어났다. 채림의 남동생인 배우 박윤재는 채림과 가오쯔치의 등남 당시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말 좋은 아빠가 될것 같다. 중국 사람들은 원래 다 이런가 싶을 정도로 좋은 사람이 라제가 평소에도 많이 반성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. 한편 채림은 지난 2003년 가수 이승환과 2년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3년 만인 지난 2006년 이혼했다. 당시 이승환과 채림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승환과 채림 부부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사람은 전화통화로 이혼해 합의했다고 밝혔다. 이어 이승환과 채림의 파경 사유는 성격 차이라 전하. 며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으. 며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봐. 힝바 있다. 홍성빈 인턴 기자 배우 채림이 가오츠치와의 이혼설로주. 목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전 남편 이승환과의 이혼 역시 재조명되고 있다. 중국 신화연예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체림이 s n s 에 이보 계정의 글을 대부분 삭제하고 팔로우를 전부 끊었다. 고 지적했다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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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편 체림은 지난 2003년 가수 이승환과 인연의 열애 끝에 결혼했지만 결혼 3년 만인 지난 2006년 이혼했다. 당시 이승환과 체림의 소속사 측에서는 이승환과 체림 부부가 협의 이혼했으며 두 사람은 전화통화로 이혼해 합의했다고 밝혔다. 이어 이승환과 체림의 파경 사유는 성격 차이라 전 하며 그러나 두 사람은 여전히 애틋한 감정을 갖고 있 음역 앞으로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. 연예계 최고의 인꼬부부로 소문난 가수 이승환과 탤런트 체림이 31일 오전 이혼 사실을 전격 밝힌 가운데 과연 그 이혼 사유가 무엇이었냐? 배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. 이승환 소속사 구름물고기 측은 이날 오전 성격 차이로 지난해 12월부터 별거를 해오다 지난 30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. 갑작스런 이들의 이혼은 현재 많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. 현재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두 사람의 갑작스런 이혼 사유는 과연 무엇일까? 특히 이들은 공공연하게 서로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꿔 시해왔고 두 사람 모두 건실한 이미지인 더라 그이유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. 네티즌들은 현재 두 사람의 이별 소식을 접하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이혼 사유에 대해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. 심지어 평소 체림을 위한 이벤트로 감동을 줬던 이승, 환희 만우절 전날 깜짝 이벤트를 벌이는 게 아니냐며,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다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다. 네티즌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정상의 길을 걷고 있는 두 사람이 서로의 일로 인해 많은 시간 떨어져 있다 보니, 자연스럽게 각자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. 대동조하고 있는 상태. 실제로 두 사람은 2003년 5월 24일 결혼 직후가 자의 일정으로 인해 체림은 중국에서 이승환은 한국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. 때문에 이 같은 네티즌들의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. 이와 관련 두 사람이 결혼할 당시부터 최근까지 두사. 람 곁에서 이들을 지켜본 한 측근은 31일 오후 스탄뉴 수화의 전화 통화에서 두 사람이 이별을 하게 된 이유는 사실상 두 사람만 알수 있을 것이다. 두 사람이 직접 밝히기 전까지는 그 이혼 사유에 대해 무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입장일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. 이 측근은 이어 남녀간 감정의 변화는 지인일지라도 알수 없는 일이라며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. 각자의 길을 걸어갈 두 사람의 앞날에 축복이 임하길 기도한다고 덧붙였다. 이승환과 체림은 이날 오후 현재 언론은 물론 소속사와도 연락이 끊어진 상태 네티즌 대부분은 이들의 이별에 대해 안타까운 심정으로 동정 어린 시선을 보내고 있다.